제가 진짜 진짜 오랜만에 립 제품 리뷰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 짜잔! 메이블린 뉴욕에서 새롭게 나온 센세이셔널 쿠션 매트 립 틴트 이렇게 6가지 컬러를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가을가을한 느낌이 가득한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바로 리뷰 시작하도록 할게요. 고고! 베이블린 뉴욕 센세이셔널 쿠션 매트 립은 벨벳처럼 부드럽게 발리고 이름에 쿠션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쿠션처럼 포근하게, 폭신폭신하게 발색이 되더라고요. 매트한 느낌보다는 좀 벨벳 같은 지수감? 입술에 부담스럽지 않게 폭신폭신하게 이렇게 발리는 그런 제형이에요. 우선 외관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굉장히 깔끔한 용기에 들어가 있어요. 뚜껑 부분은 무광 검정색이고, 이렇게 투명한 용기여서 이렇게 쉽게 컬러를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뭔가 울퉁불퉁하게 매트라고 적혀 있는 게또 하나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팁이 보송보송한 질감을 잘 살려주더라고요. 첫 번째 컬러, CM01. 데블 웨어 레드라는 컬러예요. 얇게 먼저 한겹 깔아줄게요. 이 제품이 굉장히 발색이 엄청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량만 사용을 해도 충분히 진하게 발색이 잘 나와요. 이렇게 얇게 한겹 깔아주고 가운데에도 진하게 한번더 깔아줄게요. 이렇게 손가락으로도 블렌딩이 굉장히 잘 되거든요. 딱 바르니까 얼굴이 형광등 탁 켜진 것 같은 그런 레드 컬러 살짝 그라데이션해서 바르면 은 이렇게 핑크빛이 많이 도는 그런 레드 느낌이에요 거의 플립 느낌으로 바르니까 좀더 핑크빛보다 레드 느낌이 더 많이 올라오는 그런 느낌 그리고 제가 오늘 네이비색 상의를 입었는데 이렇게 네이비색 상의에 이렇게 레드립 바르면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두 번째 컬러, 리본펄스 이 컬러를 발라볼게요. 이 컬러는 진짜 저의 최애 컬러예요. 이번에 제품 받아본 것들 중에서 가장 저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런 컬러입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은 진짜 생얼에 발라도 이질감 없을 것 같은 그런 컬러인데 좀 핑크 베이지?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너무 웜하지도 않고 너무 쿨하지도 않아서 적정한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것 같은 컬러. 입술이 건조해지는 그런 매트함이 아니고 이렇게 바르는 걸 보면 알수 있겠지만 굉장히 이 수분감이 많은 그런 제품이에요. 입술에 부담 없이 이렇게 촉촉하게 볼륨감도 굉장히 잘 살아나죠. 그리고 이런 립브러쉬가 있으시면 립브러쉬로 이렇게 입술 외곽이랑 구각 부분 이런 데를 잘 블렌딩을 해주면 딱 예쁘게 블렌딩이 돼요. 이렇게 연하게 바르면 되게 청순청순한 그런 느낌? 이 제품이 블러셔로 해도 너무너무 예쁜 게이 제품 바르고 살짝 남은 걸로 이렇게 손에 남은 걸로 이렇게 블러셔 착착착 해줬는데 오늘 메이크업에도 블러셔랑도 딱 찰떡이죠. 진짜 진짜 너무 예뻐요. 저의 이번 최애 컬러. 이 컬러가 진짜 가을 분위기 가져가면서 너무 부담스럽지도 않고 데일리로 진짜 사용하기 좋은 것 같은 코랄 느낌도 살짝 나는 그런 핑크 베이지 컬러예요. 그리고 얘를 베이스로 깔고 다른 컬러를 발라줘도 예쁘기 때문에 이 컬러는 꼭 소장을 해주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이번에는 이 컬러 u 후 e 스이 컬러입니다. 이렇게 보면 살짝 이렇게 칠리 느낌? 딱 가을에 트렌치코트 입고 바르면 너무 예쁠 것 같은 컬러예요. 이렇게 옹졸하게 입술 안쪽에만 발라놓고 립브러쉬로 이렇게 블렌딩을 해주면 굉장히 쉽게 바를 수 있습니다. 제가 또한때 이런 칠리 계열 립에 꽂혀가지고 이런 것만 주구장창 바르고 다녔을 때가 있는데 그때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입술 경계는 살짝 모호하게 발라주는 게 저는 더 이쁜 것 같아요. 이 컬러도 너무너무 이쁘죠? 이 컬러 진짜 내가 갈 웜이면 은꼭 소장해야 한다. 이런 컬러예요. 가끔 칠리 색깔 잘못 쓰면 은 너무 칙칙하거나 좀 입술만 너무 단풍스 이런 느낌인데 얘는 그렇게 칙칙한 느낌 없이 또 칠리의 맑은 그런 고추장 느낌을 살짝 가지고 가면서 부담없이 바를 수 있는 그런 컬러예요. 제가 발랐을 때도 너무 얼굴에 들뜬다던가 이런 거 없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런 컬러는 진짜 얘네가 가을 신상으로 나왔잖아요. 가을에는 이런 컬러만 보면 은 눈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살짝 더 진하게 바르면 이런 느낌? 조금 더 웜한 느낌이 더 많이 나죠. 가을웜이면 은이 컬러는 꼭 테스트해보시면 좋겠어요. 오렌지빛 들어가는 립이 잘 어울리시고 또 칠리 컬러다 하시면 환장하신 분들한테 추천드릴게요. 자, 이제 그 다음 컬러 레드립 소사이어티 이 컬러입니다. 이렇게 얇게 발라줬을 때좀 전에 발랐던 그 컬러랑 살짝 비슷한 느낌인데 얘도 약간 톤 다운된 그런 오렌지 레드 컬러거든요. 얘를 진하게 바르면 딱 오렌지 레드 지금 계속 지우고 바르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틴트 제형이 굉장히 막 건조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벨벳 중에서도 굉장히 수분감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어서 그런가 입술이 하나도 따갑거나 간지럽거나 건조하지 않아요. 여러 번 지웠다 발랐다 하는데도 발색도 굉장히 잘 올라오죠. 요런 오렌지 레드 컬러입니다. 되게 통통 튀는 그런 느낌도 있으면서 톤 다운됐기 때문에 분위기를 또 가져가는 그런 컬러예요. 가을 뮤트부터 가을 웜톤까지 글고루잘쓸수 있을 것 같은 컬러 그리고 다음 컬러는 쿨레벨 컬러예요 이름은 쿨레벨인데 얘도 웜한 컬러거든요 얘는 톤 다운된 컬러인데 완전 분위기 있는 컬러예요 일착이 진짜 잘 되는 게 느껴지죠? 이렇게 얇게 한겹 깔아주면 은 베이스로 쓰기 좋은 그런 베이지 느낌? 이렇게 안쪽 위주로 컬러감을 더해줬어요 약간 얘는 오렌지 베이지 느낌? 딱 분위기 있는 가을여자 되고 싶다 하면 은이 컬러 바르면 찰떡일것 같아요. 진하게 바르면 좀더 오렌지 느낌이 올라오죠. 근데 저는 연하게 바른 게 조금 더 취향인 것 같아요. 마지막 컬러, 모브 꾸띠르 컬러입니다. 이 컬러는 좀 완전 쿨톤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컬러. 살짝 톤 다운된 모브 빛이 도는 핑크 컬러인데 진짜 너무 예쁘죠? 얘를 바르고 블러셔로도 같이 활용해주면 엄청 예쁘거든요? 지금 살짝 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블렌딩 하고 나면은 손가락에 이렇게 묻잖아요. 이 손가락에 묻은 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툭툭툭. 경계를 이렇게 흐트려서 발라줍니다. 아까 제가 그 리본 펄스 컬러로 블러셔를 해놨었는데 이 모브 꾸띠르 컬러로 블러셔를 다시 얹어주니까 좀더 핑크핑크한 그런 느낌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얘도 블러셔로 해도 너무너무 예쁘죠이 컬러는 또 쿨톤 분들한테 완전 추천을 드립니다. 아까 그 리본 펄스는 웜쿨 딱히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그 컬러는 쿨톤 분들한테 더 찰떡일 것 같은 컬러? 헉! 블러셔로도 너무너무 예쁘죠? 분위기 있는 그런 오브 핑크 컬러인데 이런 컬러가 자칫 잘못하면 좀 촌스러운 그런 느낌이 날수 있는데 얘는 딱 고급스럽고 분위기 있는 그런 느낌의 핑크 컬러여서 부담없이 도전해보셔도 될것 같은 컬러 이렇게 여섯 가지 색상 발색 리뷰를 보여드렸고 이대로 끝내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제가 생각했을 때잘 어울리는 꿀조합도 몇 개를 보여드릴게요. 웜톤 꿀조합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베이스로 쿨레벨 이거를 바르고 걸후룰스 이걸 바르면 진짜 완전 웜톤 꿀조합이거든요? 얇게 얇게. 베이스로 깔 거니까요. 얇게 깔아줄게요. 되게 얇게 바르면 완전 분위기 있는 그런 컬러. 라인을 오버해서 퍼트려줄게요. 여기에 좀 칠리 느낌의 걸후룰스. 이렇게 딱 가을가을한 그런 느낌이죠. 진짜 너무 예뻐. 그리고 쿨톤 꿀조합. 이 모브 꾸티르 컬러를 마찬가지로 베이스로 얇게 깔아줄게요. 이게 진짜 입자가 되게 고운지 이렇게 막 바르고 블렌딩을 해도 이렇게 굉장히 블렌딩이 잘 돼요. 데빌 웨어 레드. 이렇게. 가운데 쨍한 핑크 느낌의 레드를 이렇게 깔아주면 은 이렇게 생기 도는 그런 쿨톤 립 조합. 너무너무 이쁘죠 이렇게 립 조합 두 가지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메이블린 뉴욕의 센세이셔널 쿠션 매트 립 틴트 리뷰를 이렇게 해봤는데 여러 번 지웠다 발랐다 했는데도 지금 입술에 굉장히 포근하게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 컬러들도 가을 신상답게 가을 가을한 분위기 가득 가득 담겨 있어서 너무너무 추천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떤 컬러가 마음에 드셨는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